안녕하세요. 저는 IFBB 프로 선수 유인성이라고 합니다.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출전이었는데 이번에도 저는 정말 재밌게 잘 하고 온것 같아요. 아쉽긴 한데 이번에는 관객들도 정말 많고 해서 잘해야겠다는 라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제가 솔직히 포즈 연습을 많이 안 했던 거라서 제가 생각해도 몸을 완벽하게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몸에 대한 제 포즈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었죠. 다이어트도 부족했고 하체도 작년보다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라고는 생각해요 아직 부족하지만 음. 그 보디빌딩이 항상 혼자 하고 외로운 운동이고 하니까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밥을 좀 시간을 맞춰서 먹어야 해서 뭐 차에서 먹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혼자 밥 먹을 때좀 외롭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 거고 뭐 시즌 되면 정말 타이트하게 먹고 자고 운동밖에 하지 않으니까 정말 고립된 생활인 거라서 어려운 운동이긴 하죠 저는 솔직히 그냥 막 정말 이윤경이 너무 매력있고 막 그래서는 아니고 그냥 해와 오던 거라 많이 발전도 되는 게 눈에 보이고 해서 그래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. 작년 몬스터짐이 조금 이슈였었잖아요. 그 제가 시합을 계속 연달아 네번 뛰면서 그러니까 올림피아에서는 좀 성적을 못 냈지만 리저널, 프로퀄리파이어, 프로쇼에서 다 1등을 하면서 작년에 많이 좀 인지도가 올라간 것 같긴 해요. 내년 계획은 아직은 막 잡진 않았고, 그냥 지금 제일 눈앞에 보이는 이번 비시즌 훈련을 잘 해봐서 잘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. 그런 게더 많아요. 그냥 매년 좋아져야겠다라는 생각이. 이번에도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, 좀더 준비를 잘 했었어야 하는데, 나름 준비를 잘 했다고는 생각했는데, 그게 정말 예전처럼 엄청 간절하고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또 다시 한번 잘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. 제 인생의 1순위였던 것 같아요. 앞으로 하는 동안에도 그럴 것 같고, 지금처럼 이렇게 막 타이트하게 먹는 거랑 자는 거랑 운동하는 거랑 박혀 있거든요, 강박 같은 게. 그때 되면 그걸 다 놓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편하게 그냥 건강 운동하고 그냥 여유롭게 편하게 살고 싶어요. <웃음>